여기는 학교! 구독과 좋아요! 페토벤의 피아노 소나타! 제 8번 C단조, 작품 제 14번 C단조 월광! 아, 또제1악장은 장중하고 비참한 정서를 탐은 거고 또2악장은저 쌤은 왜갑자 피아노 타리이 쌤, 2악장은몇 어? 박자라고 하셨지요? 아, 또 잊어먹었어요? 4분의 2박자를 그런까 그러니까 4분의 2박자. 음악은 서정적인 기분이 넘쳐르는 자연적인 멜로디예요. 베토벤의 비창소나타도 그 몰라요? 실사합장이 어쩜 저렇고쌤법 유식하시네요. 생긴거와 차이. 뭐라고요? 저쪽신 공격을 해요. 거기서 요시카다를 봐요. 죄소지송그라홍덕교 선생님, 교장 선생님께서 찾으세요. 그래?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. 별이 없어 구독과 좋아요 아니 왜 청구서 결제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? 우리 육상부가 공식 대회에 참가하겠다라는 건데? 홍 선생 어디다 거짓말을 해요 호주 세계대회 선발전에 참가할 초청장이 올 거라고요? 그렇습니다! 한예의 지난번 예선 교록이 너무 좋아서 참가는 확정입니다 내가 관계기관에 전화로 직접 따 알아봤어요 우리 학교에 초청장 보낼 계획이 없대요 예! 한니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선발대회 초청장을 가지고 오기 전엔 한 푼도 지원 못해요! 음... 교장 유순 이거 봐요! 도대체가 말이야! 이게 어느 나라 법이요! 구독, 좋아요, 클릭! 이럴 수가 있는 거요! 아! 서울 편두리 학교 이름 없는 육상부라고 무시하는 거야! 이것도 지역 비하 아니냐구요? <웃음> 내 멀보리 같거고 우습게 보면 정말 가만 안 놔둘 거예요. 믿기세요.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. 방! 경찰 불러봐요. <웃음> 예선 때 신기록 세운 선수에게 초청장을 안 보내는 게그게 <웃음> 잘한 일인가 밝혀봅시다. 두 차측에서 왜, 왜안 보낸 거예요? 왜? <웃음> 왜 이리 소란스러워? 모롱표 <웃음> 어? 회장님, 한니라는 <웃음> <환희라는 웃음> 선수에게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책상을 두드리고 날막 밀치고! 그야 이거 두께 아닌가? 점점점... 뭐 불만스러운 게 있으면 날 먼저 찾아와야지! 다정한 <웃음> 척 하지 말고 이손 치워! 네가 이번 대회 대표팀 코치로 임명됐다는 걸 잊고 있었다! 그것도 모르고 찾아온 내가 어리석었지! 간다! <웃음> 잠깐 기다려! <웃음> 내가 특별히 한니 선수를 봐서 초청장 하나 만들어주지! 진짜? 솔기? 아니, 유 코치! 그건 비공식 기록이라서 곤란해 흠 결승 때는 흠. 엉망이었지만 예선 기록이 정말 좋았던 건 확실해요 흠 그래? 또 그런 좋은 기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소원 한번 들어주시죠 귀 쫑긋 흠, 귀족. 흠.